안녕하세요 건강이 노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우리는 벨팅 플러스 믹스 시리즈 1탄에서 얇은 성대 접촉으로 흉성의 질감을 낼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벨팅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2편에서는 믹스 보이스 중에서도 아주 두꺼운 성대 접촉을 가져가는 믹스 보이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꺼운 성대 접촉을 가져간 상태에서 소리의 배음을 증가시켜 흉성의 비율을 더욱 높게 만드는 벨팅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델팅이란 이렇게 얇은 성대 접촉의 소리를 후두를 높여 상후두관을 좁혀줌에 따라 이렇게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로 바꿔주는 테크닉을 말합니다 그리고 믹스 보이스는 이렇게 두 성의 비율이 높은 라이트 믹스 보이스부터 이렇게 두 성과 흉성의 비율이 반반 섞인 50 50 믹스 보이스, 그리고. <봐라라> <봐라라> 이렇게 흉성의 비율이 높은 체스트 도미넌트 믹스 보이스까지 다양한 비율의 믹스 보이스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이어지듯이 흘러가는 일반적인 가창 상황에서는 이 다양한 비율의 믹스 보이스를 조합해가며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아주 힘있는 소리로 마치 지르듯이 시원하게 뻗어 주어야 할때 그때 우리는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주는 테크닉인 벨팅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두 성의 비율이 높은 믹스 보이스에서 벨팅을 사용한다면 마, 마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로 소울이나 R&B에서 많이 쓸수 있을 테고요. 흉성과 두 성을 50대 50의 비율로 사용하는 믹스 보이스에서 벨팅을 사용한다면 마, 마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낼수 있겠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장르에서 사용하는 그런 소리죠. 마지막으로 흉성의 비율이 높은 믹스 보이스에서 벨팅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소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발라드 뮤지컬 락 등등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쓸수 있을 거고요 가장 높은 음을 전부 3옥타브 미를 가져갔는데 벨팅을 사용함으로써 목을 쥐어 짜거나 호흡으로 지르는 것에 비해 더 적은 힘으로 아주 효율적이게 고음에서 힘 있는 소리를 낼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 편에서 두꺼운 성대 접촉을 가져가는 믹스 보이스를 연습할 때 자연스럽게 목이 열리면서 혀뿌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코로 숨을 마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성문상압이 아주 높은 자음인 쌍비읍을 이용해 만든 법이라는 툴을 스타카토로 빠르게 닫아주며 두꺼운 성대 접촉을 유지하는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코로 깊게 숨을 가져가는 것은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비읍보다는 성문상압이 조금 낮지만 음... 이렇게 비강이 열려있어서 음을 레가토로 이어서 내기에 유리한 자음 미음을 이용해서 툴을 만들어줄 건데요 저음에서는 목을 열어주기에 유리한 어라는 모음과 함께 멈이라고 소리를 내줄 것이고요 고음에서는 벨팅에 유리한 아 라는 모음과 함께 마 라고 소리를 내줄 겁니다 그렇게 1도 8도 1도로 멈마마 멈이라고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몸마 몸 몸마 몸 몸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코로 깊게 숨을 마실 때 목을 최대한 열어주었습니다. 숨을 마심과 동시에 말이죠. 그 넓은 공간과 함께 멈이라는 발음을 발음했죠. 그 다음 말하는 발음과 함께 고음으로 넘어갈 때에도 처음 만들어준 그 공간감을 유지하면서 넘어가주는 것입니다. 벨팅은 후두를 높여주어 상후두관을 좁혀주는 테크닉이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좁혀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되고 입을 위아래로 최대한 벌려주며 아 라는 발음을 발음해주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후두는 올라가게 되고 목은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후두가 올라가고 있는 건가? 눈치챌 겨를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 숨을 마실 때 넓게 가져간 이 공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만 크게 벌려주어 마 라는 발음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보컬살롱 멤버십이 개설된 이후 네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연습생 이상의 등급으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을 효율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멤버십 전용 연습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케일만 반복되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매번 그 강의에 맞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스케일을 남자 여자 따로 제공해드립니다. 마치 1대1로 레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멤버십 전용 연습 동영상에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랑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